여분들 주인분도 아이디 맞추셨네요. 옷을 맞추셨구나. 어, 비키세요! 수사 잘락그 하는데, 비켜, 비켜, 비켜! 야, 비켜! <웃음> 비키란 말이야! 폴마인, 고로카, 다이노, 랜드. 자, 재밌는 거 시멘트 팩토리인데, 시멘트 팩토리를 좀 보겠습니다, 이번엔. 자, 시멘트 팩토리 좋아해서, 시멘트 팩토리로 가시는 클랜 한번 보죠. 라고 해야 되는데, 공룡 마을에 두분 내리는 두 클랜 내리네요. 위쪽에도 많이 내가시네요 그래도 많이 가시고 지금 이뭐 삽피 이거 없는데 뭐합니까? 지금 위기 위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죠? 삽피 지금 설명 못한것 같은데요. 도 내려야 되는데 잘못 내린 것 같아요. 쌉비 지금 자, 위기입니다. 근데 아래로 가면 지금 탑신 총이 있죠. 자 이걸 타타 타, 타, 타지 못하나요? 자 타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자 타지는 않고 자 그러나 위험은 이쪽에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웃음> 지금 자위오자 <웃음> 어, 이거 만나는 못만안 만나나요 이게? 이걸 안 만나나요? 어, 이렇게 되면 지금 수야님이게 걸리죠. 발소리 들었죠, 지금. 자, 지금, 보너스들이 지금. 자, 못 잡나요? 자, 지금 사피도 총이 없는데. 어, 총, 샷건 받았어요, 샷건. 총알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자 이거 자 역으로 지금 아 쌉시 지금 피가 6이에요 바로 지워놨죠? 예능 하나 찍을 뻔 했습니다 지금 데리러 오는 동편 손님이 지금 데리러 왔어요 다행입니다 지금 큰 위기 넘겼어요 지금 지금까지 태우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겠죠? 큰 위기 넘기는 헝그리 이팀 다행입니다 거의 뭐 태우듯이 다 왔어요 와 이거 엄청난 팀워크 좋은 팀워크를 보여주는 펑그리클랜, 자 이쪽도 싸우고 있네요 말씀드 순간 레벨님이 지금 두명 종료 하신 것 같죠? 시작 놀라서 오늘 10번째 출연하시는 잠시대기 이프레저님만 읽고 지금 대기하러 가셨어요 지금 잠시대기님 떠났습니다 교전보는 순간 끝났네요 여기 숨겨주고 있는 감클랜 세대기님이 우측으로 뺐는데 자 이렇게 되면 만나죠 좋아요 자 라이딩샷 라이딩샷을 <웃음> 라이딩샷 해야되는데 의외로 역으로 막고 있는 무드 자키 자, 키가 지금 <웃음> 손에서 키가 지금 <웃음> 잠깐, 그, 하드웨어 오류난것 같은 지금. 하드웨어 오류난것 같죠? 지금, 아, 지금 이쪽에 또 싸우고 있고. 어, 아, 피카츄가 이렇게 누웠네요? 어, 아, 오늘 리얼 클랜 피카츄가 오늘 1라운드엔 좋은데, 2, 3라운드부터 지금 모습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피카츄. 오늘 신중해요. 2라운드. 이서 들어오고 있는 지웨클랜자설를 이용하는 철진 이거 빠릅니다 자 김철진 바로 치워버리는 자어우 어 이렇게 단숨이 역전되나요? 어 오늘 잠시대기 좋아요 활약이 맞고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서로 위치를 본것 같죠? 잠시대기 님도 레드님, 레드님은 근데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있는 것만 알고 쿠바나 님이 총 쏘는 것도 들었겠죠? 쿠바나님이 사이드에서 봐주고 있고. 와우! 미사! 자, 이렇게 되면 은 지금 마이스트로가 푸시하죠? 와우! 쿠바나가 마무리하는. 어, 미사 훌륭합니다. 마이스트로님이 백업하는 거를 좀 보는 모습 보려고했자마자 쿠바나가 멋지게 이길 잡아가는 팀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감이 지금 감이 와요 지금 자 왼쪽인데 어디서 나요? 자우 불을 불을 던지는 UMP인가요? 자,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되면. 아모님이 못 잡은 게좀 아쉬워, 아쉬워졌네요. XII 클랜이. 어, 뒤에서 총 날라왔는데. XII 클랜이 이렇게 되면 잘 떨어져 들어온 것 같죠? 세이피 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이아이, 좋습니다. 방설이지 않아요, 이분들 플레이가. 아. 예, 뭐, 빠지다가 봉변을 당했어요. 이쪽에, 성우님이 계셔서, 성우님이 또 도와줬습니다. 오늘 XIS, XII도 좀 눈여겨볼 이에요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다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밌는 순간 총 맞겠죠? 그러고 있어서, 그면 지금 먼저 쫓치는 거는 우리 싸움이 이거를 그냥 가나요? 확인했고, 자 코리아 우기하나가 또 우기하나가 또또 기하나가. 자, 오늘 또기 하나 좋습니다. 자, 각 잡을려서 데려왔어요, 또. 이렇게 되면은 항상 자기장 느끼는 건데, 느낀다기 보다는 자기장이 이렇게 멀어지면 집에 있는 플레이들이 나오기가 어렵, 어렵습니다.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는 중간 쌉비가 마무리 짓고. 그게 둘러싸고 있는 성운 자리 잡으면 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운 쏠수 있을런지요? 아 성운! 한방의 찬스를 어.. 양각.. 양각인가요? 자, 아래쪽에 지금 뉴티, 예능티. 자, 먼저 지금 마중했죠? 아, 성훈. 성훈 GMO 처리하고 지금 들어옵니다. 위로. 자, 지금 자기장사 한것 같죠? 위쪽에. 자 이렇게 되면 승자는 지금 헝그리 3팀 자옆에서 들어옵니다. 쪽도 지금 자기장에 다 고통받고 있어요. 이번에 쌉비 고통받습니다. 자기장에 자 쌉시 떨어졌고 자 XII 클랜도 잘 들어왔는데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거 지금 판님이 위쪽에서 백업한 것 같죠? x 사 i 콘 판! 잘 돌아서 백업했습니다. 지금 아군 그러나 서 쌍각이에요. 조심해야겠죠? 잘했습니다. 아, 설, 설, 설. 뭐 이건 못 맞히는 카메라 잡으면 못 맞히는 자 멋지게 맞춰야 이 스페셜인데요. 오, 와우 자 맞췄습니다. 좋아요. 소음기 했다 더 뜨겁습니다 비누 여기서 맞는 자 비누님 자 이번 판은 이퀄리티 이 팀의 위치가 좋네요 1라운드 멋있는 모습 보여줬던 화투 자 이퀄리티 팀 위치 좋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가운데 집이 있는데 자리 잡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바깥쪽은 다 싸움이 일어나겠죠 자 이쪽 리얼 2팀과 GL3팀 야 코님이 크게 크게 돌아서 수세님을잘 마무리합니다 위에서 들어와야 되는 달링님 쉽지 않죠? 지금 성님이 위에서 보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지는 모르실 것 같아요 아이고자 달링 어 달링 달링이 이렇게 초를 쳤어요 자, 이러면 푸시할수 있죠? 떨어지는 거 보면, 아군이 저쪽에 있다는 걸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가나요, 저기까지? 오우. 자, 둘 처리하고 있는 달림. 좀안 부려도 됩니다. 백업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알링 좋습니다 카고팔 실력 땡기는거 활용해요 자 오토바이도 있기때문에 그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작한만이 살길이에요 면에 지금 손님이랑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들어오기 쉽지 않죠? 여기 각도 있고 알링. 지나가면 소시크하게킬 그러나 달링은 왼쪽에 위치를 몰라요, 지금. 아스트로가 말씀드리는 순간. 자, 후님이 바로 복수합니다. 자, 아유, 후님도 바로 당해요. 오, 어, 지금 마지막은, 어, 이퀄리티 자리 너무 좋은데. 자, 마지막은 지금 이퀄리티에 손을 들어주는 것 같죠? 위치상. 어떻게 변수를 만들어낼지. 왼쪽에 있는 저 앞쪽에 있는 마이스테로님과 지금 XII 1팀 벤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차를 여기다 주차하고 가나요?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떤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스택님부었고 아아 이고 맞춰야 되는데요 이거 어디 갔나요 지금 아 이퀄리티 아 지금 이렇게 되면 쿠버나와 마이스테로만 남아요 저쪽에서 들어가야 되는 쿠버나와 마이스테로 지금 이쪽에, 루틀라 님이 먼저 땡겼어요. 자리는 루틀라 님이 더 좋은 것 같죠? 지금 마에스트로가 <웃음>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왼쪽으로 돌아간 걸. 아, 봤습니다 지금. 여기 합류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장 안쪽, 오른쪽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쿠바나 님. 우리 쪽로 돌기에도 조금 어려우긴 한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됩니다. 역전 시, 금방 당해요. 시, 신중해야 됩니다 게임. 자 반면 이퀄리티는 자리만 지켜도 반 이상을 가져간 싸움이겠죠. 막 작업하고 있고. 이만 지켜도 충분한. <목소리> 바로 위고 <읽어> 들어오네요. <목소리> 자 마이스터로 한명 제거하고. 자 자기장 나가기 너무 아픕니다 지금. 자 쿠바나 마무리 했는데요. 2대2 2대1. 잘 싸웠는데. 자, 퀄리티 좀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성광 싸움입니다, 이제. 자, 이렇게 마지막 라운드. 이 퀄리티가, 퀄리티가 1등 가져갑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라운드! 이퀄리티가 가져가게 됩니다